실수의 포인트가 어딘지 나는 알겠어. 핵심적인 부분이 어딘지를 알겠어. 구대로 써볼게. 중요한 건이거잖아 <웃음> 나도 이비 a 하나 B하고 나서야 비로소 긍정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야 A하지 않다 B할 때까지라고 해석하지 말고 a 하나 B하고 나서야. 그래야 이 똑같은 해석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언틸비를 강조하고 싶어. 얘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데리고 나가는 놈이 있다. 부정해서 으 데리고 나간다. 그래서 나던티비가 나온 거고 도치된다. 도치될 때 주의해야 될게 비동사 주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해부 주어 pp 완료로 조동사 주어 원형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부치는 일반 동사일 때는 주나 더디나 디디나 오고 주어 볼수 원형이 나와야 돼.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라고. 뭐라고? 나 뭐? 원형. 동사 원형. 일반 동사 원형. 알겠어? 주어가 사이에 낀다? 일반 동사일 때요. 일반 동사일 때만. 근데 여기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오는 데 일반 동사. 어차피. 조동사 같은 거안 나와. 여기도 일반 동사 아니야? 일반 동사.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비하고 나서요 비로소 얘기한다. 아, 자, 도치로 만들었더니 더 쉬워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쉬워. 비하고 나서요 비로소 얘기한다. 그대로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때 당조문속에다 집어넣고 한번더 강조한 거야. 예. 비하고 나서요 비로소. 이때는 사실 대신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주호동사가 나와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정상화 중이야. 주위에는. 자, 이제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어, 해석은 되죠? 잠들었다. 과거야. 과거. 이딘트 나왔잖아. 잠들었다. 그녀는, 잠들었다. 그녀는 잠들었다. 그녀의 애들이 집에 오고 나서야 그어서 됐죠. 그럼, 나 하고 얘 데리고 나가니까 그대로 until 이는 you know, 나머지 써주면 돼요. 이렇게. person came home.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죠. A가 와야 되죠. A가 와야 되잖아. 이거 B잖아. 그러면 남은 테 도치에 대한 강조. 도치하기 서 나온 거야, 이렇게. 여기 지금 앞에 보니까 뭐, 나, 는니 네, 일반 동사구나. 시계어뭐니 과거야. 부정나 나서 이미 나갔어. Did. 그 다음에 주어. 일반 동사 원형. Sleep. 요거죠. 이거이거 요거. 쓰느냐, 요거 못 쓰느냐의 문제야. 당연히, 이거의 문제였어. 핵심. 자, 그 다음은, 요거, 요거. 나는, 시제 맞춰야죠? 이때 병기 모여서, 이때 b 동사도모 시제와 전체가 현재, 아, 과거죠. 현재 아니고 과거. 어제. 그 다음에 써줘. 나도 D, B까지 써준 다음에, 이렇게 쭉, B. B가 어딨어? 어, 요거잖아. All, s i home, came home. 이렇게. 쭉, 있었어그 다음에 이제됐어지고 A 나오면 돼. A, A, A. 스레트. 여기서 애들이 또다 틀려. 아니, 이걸 왜, 왜 이걸 틀리냐고. 슬립이라고 안 돼. 차라리 슬립이라고 하려면 차라리 주어가 삼신하니까 S대도 붙여주든가. S도 안 붙이고. 실슬립. 구제할 길이 없어요. 구분점수 줄 길이 없어. 논리가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가져간 거예요. 아, 선 아, 이거. 아. 슬랩 아니고 슬립. 아, 저, 현재로 썼어요. 어, 아, 착각했어요 현재인 줄 알았어요. 야, 미친놈아, 여기가 이지야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어, 아, 이게 컴으로 보여요. 막. 이 미친놈아, 이게 컴으로 보이냐? 이게 컴으로 보이면 써이니까 컴지가 돼야지왜케이야 그러면. 막뭐 이렇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얘가. 아 아, 거기다가 결정타가 뭐야? 야, 쉰데 누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건데 쉰데 누가 슬립이야. 슬립 쓰지. 응. 323세일 수밖에, 그지넌 기초라고는 요만큼 1도 없는 놈이야. 이러다영점차리안난 거야. 알겠어? 정차안 어. 줍니다. 어? 조심하세요. 시제하고 기본이에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 시제는 여들이 틀링 명령 나가야어뭐 어, 변명이 어지 없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엑소사이즈고 여러분 교재임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중딩 때이다 마스터하자.